아 공연 전 너무 떨리네요 항상 공연을 하지만 뭔가 무대에 서는 건 <웃음> 긴장이 되고 많이 어렵달까 재밌는 공연이 될것 같아요 응 이미 하고 있어 하고 있다고? 응. 말하면 돼? 응, 응. 항상 저희 와주시는 관객들한테 감사드리니까 응. 어느 장터든 아닌 것 물론 좋은 장식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뭔어디 있을 건데? 그냥 아니야? 그냥? 아, 어. 공연 전 어떻습니까? 신경이 공연 전이야 얼른 하고 싶대요 너무 오랜만에 있는 거라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졸리다 네, 어떻습니까? 아... 근데 이거 어디 갔어요? <웃음> 아, 그냥 갠소입니다 네. 그래요네난노아랑은 처음 해본는 거라서 너무 새었고네 진짜 가만에안 해주게 도 <웃음> <웃음> 카메라 웍이 <워기> 인데요 <있네요. 웃음> 되게 엄청 보이드라고 진짜 오랜만에 했고 되게 즐겁게... 좀 춥지만 <웃음> 많은 분들 오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말잘한나저 생명마디가 넣고 올라갔는데 연락 대박이네 공연 끝났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항상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 가족이 생길 줄 몰랐는데 바빠서 사실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한국이라서 같이 하자고 멤버와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 많이 남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네 네. 특별한 하루였고 너무 즐거웠어요 아셨습니다. 공연 다 끝나고 나서 몸이 그때 다끓려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공연이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기억해주시고 응. 보러 와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항상 어떤 공연이건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를 보러 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다음을 향한 좋은 발판이 된 공연인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운동을 한 것에 대한 엄청난 보람을 느꼈고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공연을 무사히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개를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연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아, 저랑 저요? 네. 아, 오늘 일단, 너무 일단 마지막 공연이고 그래서아무도 기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여기인데? 공연이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워. 내일 돌아올 이 가는 날이야. 저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웃음>